민주주의, 투표하자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규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국회의원 지역연장연석회의를 통해서 국민의회를 진행한 관계로 국민의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무능과 무도원 윤석열 정권 때문에 단 하루도 바람자에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특례은 원내사 영탁, 박홍근 의 대표의 대회사를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동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기어이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고이자 대한민국의 민주화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세상 천지에 야당대표라는 지위가 구속영장 청구에 사유가 된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막장통치로 민주공화국의 키틀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단한 개의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영장은 오로지 범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나열한 날조된 영장이자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영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300건이 넘습니다. 전례 없는 소환조사를 세 차례나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억지도 이런 세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권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대선 당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재명 당대표는 시절한 복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 가시인 정격을 제거해서 야당과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전형적인 공포 정치입니다. 하아 누구든 되들리면 때로 잡는다. 이게 바로 윤석열식 지배이자 통치인 것입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물타기 용입니다. 돌이치모터스 축구조작 사건 재판부는 축구조작 선수가 바뀌어도 계속 가당한 계좌는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라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곽상도 오스버클럽에 이어 김건희 여사 판결까지 국민 여론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실제로 성사될 것 같으니 전박이적으로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셋째 윤석열 정부의 이 무너진 국정운영 지지율 때문입니다 남방기폭탄의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국내 삶은 벼랑 끝으로 몰렸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각자 도생하라는게이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고 초부자 감소로 모자라 세수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높은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정권에 이런 온갖 물음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마치 무슨 비라도 있는 것처럼 낙인 찍어 가리고 정권의 부정 평가를 만회하기 위해 이저럼 정치 공백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총선 전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성권은 다음 총선에 자신이 없습니다. 집권 기간 내내 벌어진 온갖 참사와 무능 때문입니다. 정치검찰이 얼마나 초조했으면 잊지도 않은 사실로 야당 당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포, 대, 대표를 올가해 민주당을 철저하게 부열시켜서 윤석열 당으로 총선 승리를 해보겠다는 귀한 정치입니다. 이는 유해권이 장악하고 윤 대통령이 사당이된 국민의힘과 이에 부역하려는 정치검찰의 총선용 합작품이자 여당 정치검찰 대통령실의 삼각공조로 검사 독재 정권 시대를 알리는 알람입니다. 방탄하면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은 대통령실이 검찰과 함께 공격 중이다라는 자기 고백 아니겠습니까? <웃음>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마치 유신시대 중앙정부부 정치가 포함한 것처럼 검사들이 정부 부처의 주요 요직을 꿰차고 앉아 자리 우지하고 검찰권을 동원해서 잘못대로 정치에 개파하는 나라에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 진실을 끝내 덮을 수는 없습니다.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격을 탈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국내 고통은 철저히 연을 하고 그 슬픔은 무시하면서 오로지 국가 권력을 정격 제거만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이라은 대한민국 역사의 흑들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